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오늘 저희는 베르리나 익스프레스 타러 왔어요. 이베르리나 익스프레스는 스위스 3대 열차 중에 특급 열차 중에 하나고요. 어, 이베르리나 익스프레스는 어, 9월부터 시작해서 이탈리아 이탈리아, 티라노까지 가는 열차예요. 총 길이가 1 2 0 k m 고 터널은 52개, 그리고 다리는 196개를 지나가요. 1910년부터 운행을 시작해서 2008년에 유네스코에 지정된 아, 이 베르네 익스프레스입니다. 한번 같이 타러 가보실까요? 어, 베르네 익스프레스를 타시면 오디오 가이드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각 자리마다 이렇게 베르네 익스프레스 트래블 가이드가 있는데 오디오 가이드를 어떻게 듣는지 설명이 나와 있어요. 오디오 가이드는 쿠어부터 생모리츠까지는 영어, 독일어, 이탈리아이탈리가 나오고요. 생모리츠부터 티라노까지는 영어, 이탈리아만 나와요. 어, 저희는 지금 알프 뷰른에 도착을 했고요. 알프 구미에서 약 15분 정도 정차을할 거예요. 어, 사람들이 나서 그 시원한 공기를 쐬고, 어, 옆에 있는 뷰도 격격을 하고 있어요. 어, 바,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춥기는 한데, 뷰는 정말 멋있어요. 베르네 익스프레스 타시면 많은 분들이 어, 파로라마 열차를 예약을 하시거든요. 근데 파로라마 열차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열차도 같이 붙어 있어요. 그 일반 열차는 사람들이 많이 안 타기 때문에 비어 있어서 저희가 양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구경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예약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일반, 같이 붙어 있는 일반 열차를 타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어, 베르니나 엑스프레스를 타시면 양쪽 방면 다 뷰가 정말 멋있어요. 하지만 어, 티라노 쪽 방면으로 가신다면 은 오른쪽에 앉으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왜냐하면 란드바스, 휘아두르기나 아니면 은 브리소 같은 것을 보시려면 은 오른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앉으시면 은더 예쁘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를 타시면은 어, 이렇게 설티피케이트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 설티피케이트를 받으실수 있는 장소는 투어, 생모리츠, 그리고 티라노에서 받으실 수가 있어요.